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단독 명의로 등록한 임대 사업자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부부 공동 명의 임대 사업자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도 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보자남 박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입니다. 올해 4월 18일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 답변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단독 명의 임대사업자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부부 공동 명의 임대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이때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세부적인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그 단독명의 임대사업자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사례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냐면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부부중 어느 일방의 단독명의로 등록한 다음에 2020년 7월 11일 이후 그 단독 명의 임대 사업자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된다고 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라 거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7월 9일날 사례자부부는 A아파트와 B아파트 두채 모두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의 배우자 을이 가지고 있던 A아파트는 배우자 을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는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B아파트는 차고로 갑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고 사업자 등록까지 이루어진겁니다. 여기서 차고가 이 사례자가 착오한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착오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착오로 갑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가 등록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례자 부부는 2020년 7월 14일 날 갑과 을 부부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던 비아파트 갑 단독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된 비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칩니다. 새롭게 정정하면서 변경 신고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22년 8월 30일 날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C주택을 양도합니다. 자, 이때 이 C주택을 양도했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질문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아니 뭐 어쨌든 이 비아파트를 장기일반 민간임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다만 음 공동명의하고 싶었는데 착고로 단독명의가 됐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이게 무슨 문제라고 당연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이 부부가 단독명의 임대사업자를 부부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변경신고한 그 날짜 때문에 그래요. 언제 변경신고했냐면 2020년 7월 14일 날, 이때 했으니까. 이 날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입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자 부분에서 2020년 7월 1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이 날짜를 기점으로 일부 임대 사업자가 폐지가 됐습니다. 단기 민간 임대가 폐지가 됐고,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등록도 안 됐죠.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는 폐지가 되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단독 명의 임대사업자를 부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변경 신고한 날짜가 2020년 7월 11일 이후라서 2020년 7월 14일날 했으니까 그래서 갑은 원래부터 명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의뢰 입장에서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새롭게 아파트 장기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한 꼴이니까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할까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럼에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음 제가 법령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좀 지루하겠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폐지가 된 단기 민간임대나 매입임대에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그리고 단기 민간임대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하는 이 세가지 경우는 폐지가 되면서 거주유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례자의 경우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일반 민간임대 아파트지만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했던 거를 이 날짜 이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명의자를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게 법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단기민간임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물론 매임대입니다. 그리고 단기민간임대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로 바꾼 것. 이세 가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이 경우는 법령이 없으니까 가능하다는 라 겁니다. 이미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장기 일반 민간인들을 등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날짜 이후에 아주 단순하게 명의자만, 대표자만 바꾸는 경우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 되실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 참고하실건 음... 사례자가 착오를 일으킨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착오를 일으킨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착오로 단독명의로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동명의 임대사업자로 변경신고한 이것뿐만 아니라 착오가 아니더라도 원래 목적이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물론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우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령에 없으니까. 항상 세법은 법에 나온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도 혜택을 주지 않을까 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